이거 하나는 하나 다 먹어야 돼어이거 착해 이쪽발 기대면 안돼 잠깐만 응 어이구 잘잘 먹고 눈곱도 좀 떼자 엄마 해줄게 어이거 착해 어저께 이 시간에 먹고 오늘 처음 먹는 거예요 두부 엄마 오기 기다렸어? 엄마가 올줄 알았어? 도비야 엄마가 오빠가 올줄 알았지 엄마가 오면 먹을 거 갖고 올지 알고 뭐, 다 먹어주리라 그리고 기다리고 있었어 음 좋게 그사 이 다리 좀 보여주세요 오빠. 또 어우, 여기 빨개 그지. 다시 아빠 분대 할 거예요 먹고 가서 한 바늘 뜸으로 한열 바늘 정도 이상 꿰맨 거 같더라고. 자꾸 가라앉아. 잠깐만 다리 아플라 조심하자. 조심.